좋은 사람이란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나의 단점을, 단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사람이고.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며 가장 간사한 사람은 타인을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는 사람이다. 가장 나쁜 친구는 잘못한 일에도 꾸짖지 않는 사람이고 가장 해로운 사람은 무조건 칭찬만 해주는 사람이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사람이다. 가장 나약한 사람은 약자 위에 군림하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만족을 모르고 욕심만 부리는 사람이며 가장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가장 불안한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고 가장 가난한 사람은 많이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며 가장 게으른 사람은 이를 뒤로 미루는 사람이다. 가장 가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고 가장 우둔한 사람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사람이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따뜻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솔직하고 따뜻하게 상대를 대함으로 상대가 당신에게 따뜻함을 느끼는 것이다. 좋은 사람을 못 만난다며 투덜대기 전에 스스로가 어떤 생각으로 상대를 대하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나 스스로가 결코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람을 만남에 있어 진심이고 싶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내가 가는 길이 느리고 힘든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내가 가는 길이 많이 더뎌서 가끔은 힘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달리는 내 삶을 사랑하고 응원해야 한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좋은 만남이길 바란다.